잘못가 왔을 땐한 단어만 기억해요 맘오프 맘오프 진리의 맘오프 맘오프 500만원 들고 얼른 나 부정으로 뛰어가 방심하지만 나도 코딩 때까지 한다, oh, yeah. hey, hey. 너 만격해요. Oh, 무 y my, my, my, my, m 마 my, m 마음 y my, my, 이 프로페셔. y my, my, my, my, 때 y my, my, my, my, my, my, my, my, y my, my, my, my, my, h e y my, y my, my, my, my, my, my, 새가리카 대머린데 고추 잘 써도 쓸일 있을까 5,4,1,4,3,4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가지 압수차게 넘기는 이 삭발한다는데 불안해도 고이 달린 듯한 얼굴로 삭발은 아무나 해 머리빨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서답을 알려주지 진리의 마모트 마모트는 마이너스 모발 이식 프로페셔 걔네들 빼고 나돈잘들 테니 그돈 모아 심어요 슈퍼 번 세퍼 번 심어요 잘못 샴푸는 버려요